안녕하세요 한글정쌤 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한글자음 드드뜨 르트의 소리 구분을 하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은 발음기관에서 나는 자음들이지요 드드뜨 르트 그림을 보면서 이름을 큰 소리로 말해 보면서 풀어보세요 먼저 첫번째 문제입니다 테니스는 테니스 테. 태, 태 동그라미 하시고요. 다리, 다리, 드, 듭니다. 따라가다, 따라가다, 따, 누구, 누구, 후겠죠. 누구니까 누, 뜨다, 뜨다, float 뜨, 로프, 로프, 로, 로입니다. 레시피, 레시피. 영어 의 레시피는 두 번째인 레입니다. 두꺼비, 두꺼비, 드우, 두입니다. 드라이어, 드라이어, 드입니다. 때다, 때다, 때입니다. 내려오고 있지요? 내려가다, 내려가다. 라디오는 라디오입니다. 라디오, 라디오. 다음 문제입니다. 러그는 러그, 러그 두 번째입니다. 띠, 띠, 띠를 두루다 할때띠세 번째죠. 나사, 나사 따로 따로 있는 거죠. 사람들이 따 따로 따로. 토마토, 토마토 트오, 토입니다. 두부, 두부 잘못 풀어졌지요. 두부는 세 번째 겁니다. 드우. 따다 따다 타조 타조 주치는 타조입니다. 트아 도토리 도토리 첫번째은 도입니다. 토끼 토끼 네모 네모 넇소리입니다. 그네 토하다 토하다 두번째죠. 트오 토 다음은 첫 소리를 써보는 겁니다. 자음을 쓰셔도 되고 정확한 첫 소리를 쓰셔도 되는데, 느를 쓰셔도 되고 저처럼 그냥 첫 단어를 쓰셔도 됩니다. 나비, 나비, 나, 나, 누나, 누나, 라디오, 라디오, 느리다, 느리다, 느 쓰시면 됩니다. 레고. 레고 레입니다. 뉴스 뉴스 뉴입니다. 뉴 누구 누구 누입니다. 누 라이터 라이터 라입니다. 라 나사 나사 나입니다. 리스트 리스트 리입니다. 리 너구리 너구리, 너입니다. 너, 느이죠 느어, 너. 다음 문제는 타코, 타코. 미국 아이들이 많이 먹는 음식이죠. 트아타입니다. 때리고 있는 히타는 거죠. 때리다, 때리다. 그다음에 두더지, 두더지. 뭘이죠? 두더지. 띠, 띠. 트로피, 트로피, 트입니다. 트. 다리, 다리, 다입니다. 브릿지나 레그은 다 같은 다리입니다. 드레스, 드레스, 드입니다. 따라가다, 따라가다, 따입니다. 사과를 따고 있죠. 따다, 따다, 따입니다. 테이프. 테이프, 트에 태입니다. 그다음에 보트 선거하고 있죠? 투표, 투표, 투, 투, 도토리, 도토리, 도, 도첫 음은 도입니다. 그다음에 두 개의 그림과 시작하는 첫 단어 쓰는 거지요? 공통되는 첫 소리를 찾으시면 됩니다. 나무, 나비, 나무, 나비, 따다. 따로따로 따로, 따다 따로따로 따로. 테니스 테이프 테니스 테이프 대나무 대화 대나무 대화 튜브 튜봇 튜브, 튜브 튜바 튜바 두드리다 두부 두드리다 두부 타다 타다 타다 타다 너, 너구리, 너, 너구리. 레고, 레이스, 레고, 레이스. 토끼, 토마토, 토끼, 토마토. 도토리, 도자기, 도토리, 도자기. 디저트, 디즈니, 디저트, 디즈니. 여기서는 맞는 글자를 찾아서 보고 쓰시면 됩니다. 나무지요. 첫 번째는 그 다음 자전거를 타고 있네요. 타다, 타다, 타, 다, 타, 다, 타, 다. 라이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타코, 타코, 트, 아, 크, 오, 타, 코. 두 부, 두 부. 입술 앞으로 쭉 내밀고 발음하셔야 되죠. 두 부. 나비, 나비, 나비. 다리, 다리, 레그도 다리이고 브릿지도 다리입니다. 다리, 다리, 레고, 레고, 노루, 노루, 노루입니다. 도끼, 도끼, 도끼입니다. 따다. 따다. 사과를 따고 있지요? 따다. 따다. 자 이렇게 해서 느, 드, 뜨, 르, 트. 자음 구분하는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열심히 단어를 큰 소리로 읽어보시고 단어 공부도 하시고 발음 공부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문제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